이제 말씀드렸던 자 우리 김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작사 작곡도 좀 하시고 어이 노래를 그 빛나는 인생이라는 곡을 예, 타이틀곡으로 어 데뷔를 하신건지 아니면은 음이 노래를 메인곡으로 하시는건지 어이 곡으로 예, 방송 출연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빛나는 인생 이라는 곡을 한번 해볼까요? 이 노래는, 어, 중년의 남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, 어,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, 어, 그런 가사를, 이제 모태로 이렇게, 모티브로, 어,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저는 뭐 제가 아직 뭐 정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, 음, 그래도, 아, 이제, 이, 이 노랫말들이 좀 많이 와닿아서 제가 한번 어, 좀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물 붙지 마. 물 에도 나지 마라. 가슴 을 열어 봐. 모든 것.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김아온 님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<웃음> 네. 아, 제가 이 노래가 가사도 그렇고 어, 멜로디도 그렇고 어, 너무 좋아서 아, 제가 한번 음, 불러봤습니다 네.